ISTJ는 애인과의 연락, 만남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애인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연락하기 힘들어도 ISTJ는 꽤 오랜 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상대에 대한 신뢰, 의리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줄어든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갖고 자신, 또는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ISTJ는 장거리 연애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의 장거리 연애는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장거리 연애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ISTJ 뚝딱이 로봇과 국외 장거리 연애하고 있다면 평소에 상호 신뢰를 단단히 쌓아두면 됩니다. 그럼 시차 걱정이 덜한 주말에한 연락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입니다. 오 n u 시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s 0 0 0 1000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1 1 1 0 s 0 1000 1000 1000 1 1 1 0 e 0 1 0 i 0 1000 1 0